공차인 게 그런 식으로 어, JH에서 저희 채널 통해서 계약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정적으로 이제 냉장고까지 포함돼서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쉬는 날에 제거 이제 새로 들어온 카라반. 어, 수리하러 공장에 들어왔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르노마스터 차량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게 문의가 많아서 어디 거냐 해서, 제가 거기 공장도 소개해 드릴 겸, 제거 카라반, 그리고 여기서 지금 주 품목이, 어, 마스터도 있긴 한데, 이제 스타넥스가 주 컨셉으로 제작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지금 유튜브 쪽으로 문의가 많이 와서, 오늘 쉬는 날 제가 와서, 음, 공장을 좀 한번 둘러보는 영상을 담아보도록 할게요. 어, 이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JH 캠퍼에요. 예, 공장 지금 한동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면 이제 제 캐러반이 이렇게 지금 수리를 하고 있죠. 지금 안에 이제 이렇게 다털고해서 공정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공장을 이용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 CNC 기계예요. 어, 대부분 이제 뭐 손으로 토장 수작업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것보다도 아무래도 이렇게 CNC 기계로 따면 음, 더 깔끔하고 어, 빠르게 어, 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다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CNC 기가 여기 있어서 제가 이 공장을 이용을 하고 할수 있고요. 이제거 어, 수리하고 있는. 과정이고 오늘 제가 조금 소개해드릴 거는 요 차량이에요. 음, 스타렉스 어, 화물 밴인데 어, 지금 올해 3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요 이제 화물도 어, 이제 구조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존의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용, 아, 승합으로 된 것만 구조 변경이 됐는데 아무래도 승용, 승합이다 보니까 차량가가 조금 낮었죠 근데 어쨌든 구조 변경을 하려면 다 뜯어야 되는 상황이었,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물로 출고를 받으시면 가격이 승용 대비해서 한300 정도? 3, 300, 400 정도 저렴해요. 이 차량이.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게 하실 수 있고 가장 또 좋은 점은 속도 제한이 없어요 110 그리미티드가 화물은 없기 때문에 이 차량으로 이제 캠핑카로 구조변경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죠 가격도 저렴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승납으로 이제 구조변경 된 거를 제가 이제 보여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차인 게 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이런 식으로 어, JH에서 판매하는 이제 요거 스타렉스 화물 이제 보급형인데 일단 가격을 먼저 오픈을 해드리면 이렇게 밑에 하부장이랑 위에 엠보싱 그다음에 TV 지금 눈에 보이는 거저 냉장고만 제외하면은 요 가격에 600만원에 구조변경 비용까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게 뭐 낚시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좀 저렴하게 어 데일리 카로도 사용하시면서 캠핑카로도 이제 좀 저렴하게 가성비로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뒤에 하부장을 이제 열어서 짐을 보관을 하실 수 있고 뒤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낚시대 넣으실 수 있게 길게 선반을 빼놓은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이런식으로 테이블이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블로 이용을 또 하실 수가 고이 위에 상판 이제 매트는 이제 옵션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는 지금 아작 최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이 뒤쪽에 이제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요 인산철 배터리가 보이시죠 110짜리 하나 들어가 있고 주행 충전이랑 같이 이제 충전을 하면서 이용하실 수 있고 뭐그 위에 인산철 배터리나 그런 거는 이제 옵션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보급형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TV 이용하실 수 있고 어 천장에 이제 방음 이제 엠보싱 처리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이제 선반. 이걸 이용하실 수 있고 여기도 이런식으로 추가적으로 테이블랑 뭐 선반 그리고 이것도 이런식으로 테이블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냉장고 잔이긴 한데 이게 냉장고가 지금은 포함된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 제가 요거 소개해 드린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어 저희 고근 tv 통해서 어 계약을 해주신 분은 이제 이벤트로 요 냉장고까지 포함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음. 마스터 통해서도 지금 계약을 해주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다 보니까 사장님 기분이 좋으신지 저희 채널 통해서 계약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정적으로 이제 냉장고까지 포함돼서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뭐 지금 뭐 600만 원에 저렴하게 데일리와 캠핑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서둘러서 계약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제가 그 약한 사람 같네요. 갑자기 그래서 좀 간단히 더 살펴보면 일단은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하시되 이 마감 자체는 그렇게 저렴하지가 않아요 제가 앞서 공장을 보여드린 이유가 이런 식으로 마감 자체가 다 곡선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사람 손으로는 하기 힘든 작업들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CNC 기계를 통해서 정밀하게 이제 물건들을 따서 제품을 해 주시기 때문에 공정도 가격은 저렴하지만 절대 싼티 나지는 않습니다. 이 창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다 센시 기계로 따주 신 거예요.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도 마감 처리가 되게 고급스럽게 보이실 수 있고 끝에도 이런 식으로 그냥 민자로 가실 수 있지만 이게 선반 같은 거를 다 넣어 주셔서 공간 활용도도 높고 하부도 보시면 하부장을 다 이렇게 공간으로 쓰실 수 있어요. 뭐 낚시 찜이든 체어든 이런 거다 넣으시고 수납장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스타렉스 화물차로 차도 저렴하게 출고 받으시고 그러시면 이제 차량가해서 3천만원대 정도면 요 캠핑카를 가지실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외부의 어닝이나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한120 정도면은 설치가 가능하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한 데일리 캠핑카를 JH캠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